인 본캐와 은밀한 부캐 사이의 인터뷰 사심 채우려고 만든 비즈니스리즈인데요 이름하여 사심비리 첫 코너인데 아, 좀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DBR 편집장 김현진입니다 HBR 편집장 최현나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왜모였죠 무슨 공통점 때문에 모였죠 있습니다 저희 사이의 공통점이 일단 편집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더 중요한, 건데. 더 중요한 네. 공통점이 여기 더 재밌는 게 있죠 네. 네. BTS 맞습니다. 모르시는 네. 분 없으실 텐데요. 어, 선배는 최근에 입덕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어, 하, 저 이렇게 좋은 거를 뒤늦게 알게 돼가지고 정말 아쉽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의 깊이가 어쩌네. 얕은 것이 아닌가 뒤늦게 <웃음> <웃음> 입덕을 하게 됐고 이렇게 각 멤버들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또 콘텐츠를 찾아보기 시작한 것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고 또 거꾸로 금이안양 식으로 이제 한국 예능에서 다시 한번 이제 컴백을 해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멤버들이 <웃음> 너무 늦으셨어요. <웃음> 너무 재밌더라고 <재밌었어요>. 진작 <웃음> 오셨어야 됐는데.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가요로 네. 데뷔 시절 2013년 <웃음> 때부터 BTS를 쭉 지켜봤던 정말 찐팬 자처합니다. <웃음> 저는 특히 진을 좋아하는데요. <웃음> 아, 그가 네. 가진 그 독특한 매력 여기저기 <웃음> 윙크를 해대고 키스를 날리고 그거 받으면 안 좋아할 수 없죠. BTS 이 정도는 돼야 진짜 좋아한다고 <웃음> 말할 수 있는 게 아닌지. 근데 어떤 데뷔로 좋아하게 되셨어요? 어 사실은 글로벌 스타잖아요. 슈퍼스타. 인데, 소박한 면모들을 알게 되면서 더 좋아지게 된것 같아요. 저 이번에 그레미 어워즈 퍼포먼스 했잖아요.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죠. 올리비아 로드리코가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영상이 82만회인데 BTS 버터 공연은 무려 거의 10배예요. 31만. 국뽕에 <웃음> <웃음> 차오르는 순간이 아닐 수 없는데 바로 그 공연이 끝나자마자 또 V앱을 켜더라고요. 저는 찐다, 정말 소통의 왕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어떤 매력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봄날인데요. 아장히 애절하게 아, 네. 네, 흘러나오잖아요. 네, 우리 모두가 뭔가 마음에 들어 바람에 꿈과 희망이 있는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도달점에 너는 갈수 있어. 맞아요. 너는 할수 있어. 이런 희망을 주는 그런 노래에서 저는 그 노래 되게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 네. BTS가 던져주는 팬들에게 안겨주는 선물 같은 노래라고 생각해요. 네. 어떤 노래를 제일 좋아하세요? 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저 봄날은 음. 뭐그 방탄소년단 노래들 중에서도 맞아요. 가장 여왕 같은 노래고 정말 뭐 늙지 않는 노래다 이렇게 불려지던데 저는 좀 비트감 있는 노래를 좋아해서 아. 마이크 드랍 제일 좋아하고요. <웃음> <웃음> 아네 아, 이번에 또 6월 1 0일 컴백하는데 약간 네. 그런 노래가 좀 나왔으면 뭐 팬으로서는 바람이 있지만 뭐 어떤 노래가 나온들 뭐 저희가 안 듣겠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안녕, <웃음> 안녕. 네. 네, 그래서 이번 사신비리 주제는 지금까지 뭐다 느끼셨겠지만 세상에 이런 팬덤은 없었다고 라 많이 불리죠. 그래서 BTS와 아미로 살펴보는 감성진이 바로 주제입니다. 최근 BTS는 라스베이거스 엘리전스 스타디움에서 4회에 걸쳐 단독 공연을 펼치고 총 2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모았는데요. 이렇게 많은 관객을 끈 뮤지션은 스타디움이 문을 연 이래 방탄소년단이 맞아. 유일하다고 하죠. BTS는 전대미문의 기록을 달성하고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BTS의 성공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사실 뭐 BTS의 성공 요인은 너무 다양한 각도에 사실 분석이 된 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소재들 중에서도 오늘은 감성 지능 측면에서 방탄의 성공 요인을 다룬 DBR 아티클을 바탕으로 해서 관련 내용을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기술 혁명의 시대에도 음. 꼭 필요한 게 사실 사람의 감성을 다루는 이런 감성 지능이다 또 필수적인 전략 요소이자 또 성공 요소다 라고 꼽고 있는데요 뭐 감성 지능, 사실 뭐 EQ 뭐 이런 개념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시긴 한데 정의가 무엇인지 한번 좀 짚어보고 넘어가면요 자신의 감정과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이라고 음. 할수 있어요 또뭐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관리하는 동시에 타인의 감정을 알고 또 이해를 하고 또 영향을 미치는 능력까지를 뜻한다고 합니다 먼저 감성 지능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들을 살펴봐야 할것 같아요 세계적인 심리학자이자 사상가인 대니얼 골만이 감성 지능이라는 개념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린 인물로 꼽히는데요. 이분이 HBR에 실은 아티클, 무엇이 리더를 만드는가에서 감성 지능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습니다 먼저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인 자기 인식과 자기 규제에 개인의 내적 욕구와 성취에 자극을 주는 동기부여 타인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공감과 사회적 기술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요 음. 즉 나를 먼저 잘 알고 또 관리도 잘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을 잘 파악하고 그들도 관리할 음. 수 있는 이그 미묘한 줄타기의 균형점이 바로 감성 음. 지능인 셈인데요 지금까지 BTS의 성과와 행보를 살펴봤을 때 멤버 모두 이 감성지능의 주요 영역이 뛰어날 거다 라고 쉽게 짐작을 할수 있을 텐데요. <웃음> 네, 네. 이 가운데 BTS의 글로벌 성공 요인을 논하는 많은 분석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단어가 우리 좀 전에 얘기했지만 바로 팬들과의 소통과 공감입니다. 음. 이 감성지능에서도 아주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는 공감이 BTS의 성공을 설명하는 키워드 중 하나라는 의미죠. 이렇게 아티스트가 팬들한테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풀어내도록 함으로써 쌍방향 커뮤니케이션도 활발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삼은 것 같아요. 이렇게 중요한 건 이렇게 삼자 구도 시스템 말씀하셨었는데 이런 시스템이 결국 스타들의 마음가짐과 태도까지 바꿔놨다. 이런데 결국은 영향을 있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방탄소년단을 만나게 된다면 어떤 아 질문을 하고 싶으세요? <웃음> 궁금하다. 생각만 해도 너무 웅글해가지고 제가 기자 생활 20년 하면서 인터뷰를 그렇게, 그렇게 많이 처음이야. 했는데 질문지를 단 한자도 적어내려 갈 수가 없더라고요 <웃음>